레이용은 인도양 마다카스카르 섬 동쪽에 위치한 프랑스 섬이다 인구는 약 90만명으로 제주도의 1.4배 이며 면적 역시 제주의 1.4배 정도이다 레이용은 섬의 43%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신비로운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었는데 그중 트레킹천국인 살라제 헐부르그 마을과 세계 5대 활화산 피통드람 프레네지에 다녀왔다.